도 닦은 분들의 문제가요. 도좀 닦다가 안분지족 해가지고 괜히 또 맑은 데 들어가서 이런 한복 바지 입고 이렇게 다 이렇게 부채 같은 거 하나 또 사가지고 안분지족 하는데요. 안분지족은요. 그렇게 함부로 쓰실 말이 아니에요. 제 옛날 강의 때도 드렸는데 안분지족은 최선을 다했을 때가 내 분수입니다.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했을 때가 내 분수예요. 지금 안분이라는 말을 할 수도 없다고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노력 안 하고 놀면서 안분 지족을 얘기한다면 지금 그 분수가 아니라니까 분수에 미달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군자들은 양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에서 보살도를 해보고 안분 지족을 얘기해야 되는데 도좀 딱다가 귀찮으니까 아 그냥 명상에나 들어있자면서 안분하자 안 분하자. 그래서 최선 다안 하고 안분 지족을 얘기한다는 건요. 그거는 안될 소리라고요. 저도 최선을 다해 보는. 날마다 욕심을 세워요. 저 여러분 잘 모르시죠? 저 저랑 같이 이, 노는 분들은알 거예요. 계속 욕심을 세웁니다. 저 건물 갖고 싶다. 저 계속 원을 세워 보는 건요. 여러분 욕심꾼은 잠안 자고 원을 욕심을 세웁니다. 보살 원 세우듯이 원이라는 건대화적 욕망을 원이라 그래요. 같은 건데 원래는 같은 겁니다. 욕심이나 욕은 같은데. 그냥 경전에서 용어로 굳이 구별하기를 소인배들의 그런 원을 욕이라고 하고 군자 보살들의 그 욕을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미치게 원을 세우셔야 돼요. 근데 그게 대화적인 원이니까 너무 개인이 거기에 일일비 할 필요는 없죠. 다잘 되라고 원을 세우시라는. 그리고 내가 그 원을 세우고 나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여요. 여러분 오늘 하루, 오늘 오후에 어디 계실 거예요? 지금 계획 없으시죠? 누가 알아요? 여러분 욕심이 알아요. 욕심이 나 오늘 왠지 저기가 땡기는데 그럼 거기 가 계실 거 아니에요. 그럼 보살은 어디 있겠어요? 어디 가겠어요? 어디서 보살 도 하겠어요? 나 왠지 저거 저거 땡기는데 그게 원입니다. 원 세운 데가 있어요. 보살도. 소인배들은 욕 세운 데가 있고 욕망 품은 데. 우리 삶이란 거이두 개가 다 있어요. 욕과 원이. 그 중에 원이 더 비중이 크면 여러분 보살 되는 거고 욕이 비중이 더 크면 보살도를 닦더라도 아무래도 중생의 맛이, 소인배의 맛이 나는 거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냥 자기가 한 카르마대로 인, 평가받고 인정받는 거라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래도, 그래도 저는 원을 조금이라도 더 품으시면 이 사바세계는 변하니까 철저히 중생이시다 자부하시더라도 그래도 원을 좀 품어보세요. 모두 잘 되는 그런 욕심을 한번 품어보세요. 그리고 보살들이라면 더 힘차게 잠안 자고 원을 품고 자기 애고를 그쪽으로, 이원 쪽으로 가, 다가가게 더 자명한 쪽으로 자명한 쪽으로 계속 모은 움직이면서 원을 한번 추구해 보세요. 그러지 않고 안분지족을 노란다는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본인 명상이나 좀 했고, 하고 경전 좀본 다음에, 아, 이 사바세계 더러운 것들, 탐진치 덩어리들, 욕심 덩어리들 하면서 나라도 고고하게 가자 하고 그냥 홀로 응거하신다면 세상은 점점 탁해지죠. 그분도 안분지적 했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. 그 양심에 최선을 다해 보셨나요? 하는 거죠. 그럼 찜찜하시겠죠. 그렇게. 그런 안분지적도 한번 안분지적을 좀 그렇게 해석해 보세요. 나는 돈 버는 거 좋아합니다. 그러면 양심껏 돈을 보세요. 그리고 양심,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 벌수 있는 그 돈이 여러분의 분수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사실 돈을 더벌수 있을 수도 있어요.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. 그러니까 이 분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여러분이 무슨 그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 분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? 최선을 다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분을 몰라요. 어떤 사람이 나랑 인연인지 아닌지 최선을 다해 덤벼보지 않으면 사실 몰라요. 그렇죠? 해봐야 아는 이 중생이 어떻게 안분지적은 되게 쉽게 판단합니다. 해보셔야 요 해보고 해보면 자명해지 그게 분수예요. 아. 이건 내게 아니구나. 그, 아, 그때 거기에 만족하, 그게 수용하시는 게 인욕바람일이고, 그게 안분지적이지. 안분지적을 잘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, 인욕바람일도 있어야 돼. 바른 판단과 바른 수용. 그런데 그 전에 정진, 바른 정진이 있어야 돼. 해보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면.